안녕하세요. 보험용소 박찬환 대표입니다. 오늘은 태아보험 전문가 이성현 신장님 모시고 태아보험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장님. 안녕하세요. 이성현입니다. 오늘 태아보험에 대한 정보들 전달해드리고, 그 다음에 또 유용한 꿀팁들 네.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아보험에 대해서 정의를 좀 내려주신다면, 네. 어린이보험에 태아 특아이 더해진 보험이 태아보험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태아 특약에서 선전성 질환이나 장애를 보장을 해주게 되죠 뱃속에 있는 애기가 어떻게 태어날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태아보험을 반드시 가입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저희 영상을 처음 보시는 예비 엄마 아빠들은 네. 태아보험을 도 대체 언제 가입해야 되냐 네. 라는 궁금증이 가장 클 텐데요 네. 태아보험을 언제 가입하는게 좋을건가요? 태아 특약이 있습니다 22주 6일 이전에는 가입이 가능하고요 22주 6일 이후에는 태아특약이 없는 어린이 보험이 가능합니다 22주 6일이 지나서는 원래는 가입이 안되지만 따로 태아특약만 가입 가능한 회사가 있으니 이 부분 잘 체크하셔서 가입을 못하신 분이라고 하시면 가입을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22주 6일 이후에도 태아특약이 가입 가능해요? 아, D사의 태아특약으로 선천질환 수술비가 가입이 가능합니다. 아이 부분은 이런거네요. 일반적으로 소해보험사에서 22주 6일까지 태아특약이 가입이 되고 네. 그 이후에는 가입이 안되는데 이걸 준비하지 못하신 분들, 어, 22주 네. 6일 내에 태아특약을 가입 못하시는 분들은 이에 대한 대안이 있다. 손해보험에서 준비하는 22주 6일 이전에 하는 태아 특약보다도 많고 보장범위가 넓을 수는 없지만 그렇죠. 네. 하지만 준비 안 하는 것보다 나은 거예요. 가입을 안 하셨다라고 하시면 늦게라도 태아 특약을 보험료 되게 저렴하거든요. 음. 가입하시는 편이 정말 좋겠죠. 음. 네. 태아 보험이라는 건 원래 없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어린이 보험에 종합 보험을 가입하는 건 어떤 특정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태아 특약이라고 하는. 아이가 뱃속에 있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선천적인 어떤 문제들을 보장하는 태아특약은 22주 6일까지 네, 가입 가 가능한 거고 네. 그러면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태아보험을 가입하기에 가장 적정한 시기는 언 어때요? 태아의 건강 상태도 중요하지만 산모님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가입하는 게 가장 속 편한데요 워낙 요즘 매체가 많이 발달을 하였다 보니까 공부하는 시기가 상당히 길어지면서 음. 대부분은 이제 1차 검사 받고 12주에서 16주 사이에 가입을 대부분 많이 하는 편입니다. 12주부터 16주까지의 태아범 가입을 추천해 주셨어요. 네. 네, 추천해 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실제 보상사를 례 살펴보면 16주부터 태아보험을 여기저기 알아보시다가 결국 가입 앱을 선택하지 못하셔서 결국 저에게 22주 이후 태아 특약이 없이 어린이보험을 가입하신 고객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이제 출생 시 35주 1.71kg로 조사를 하게 됐어요. 네, 너무 다행히도 특별한 선천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아이가 태어나서 큰 문제는 없었지만 선천적인 문제가 발생했다면 큰 위험에 이제 노출이 되었겠죠. 네. 첫째 아이의 경우에 태아보험을 미루거나 가입을 안 하시는 분들은 특히 드문데 첫째가 이제 건강하게 태어난 경우 둘째 태아보험을 미루는 경향이나 또 출산 이후에 어린이 보험을 생각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위험한 생각인데요. 음. 일반적으로 이제 조산나의 경우 28주에서 37주 태어나게 되는데 출생 당시 1.5kg 이상의 경우 모든 치료가 완료된 이후에 1년 6개월 경과 확보가 되어야 하고 1.5kg 이하인 경우 3년이 넘어야만 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아... 어, 만약에 조산나로 태어나서 1.5kg 이상 돼도 그게 다 치료가 되고 나서 1년만... 맞습니다. 네. 이하인 경우에는 그 치료가 다 되고 나서 년이 그래서 보통 한 5년 정도는 보험가입이 안 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군요 <웃음> 네, 맞습니다. 어, 태아시기에 어떤 그 보험적인 관점에서의 리스크가 네. 거의 한 50대, 60대에 계신 분들 리스크랑 거의 동일하다.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볼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시기이기 때문에 태아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금액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가입시기를 정확하게 하셔서 네. 12주에서 16주 사이에 안전하게 보험가입을 하시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럼요. 네. 그렇게 결론을 좀 내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일 궁금해 하시는 건 아무래도 네. 보험료겠죠. 맞습니다. 네. 보험료는 어느 정도 수준이 가장 적절하다고 볼수 있어요? 어 많은 산모님이 상담을 할때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어, 만기선택은 보험료를 이제 결정짓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상담을 하다 보면 만기선택에 대한 고민이 정말 많이들 하시는데 경제적인 상황과 과중력을 좀 고려하셔서 신중히 결정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30세 만기와 100세 만기 장단점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간다라고 하면 선택하는 데 있어서 폭이 좀 좁혀질 거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음, 그러면 30대 만기에 단점! 어, 30세 만기의 일단 단점은 해지한급금은 없고 30세 만기로 보장이 끝난다는 거죠. 음. 그리고 이제 재가입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해지환급형 상품은 가입을 하실 수가 없다는 라 겁니다. 아 그러면은 네. 30세 만기는 전부 다 표준형?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해지환급금이 있는 상품이 일반 보험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음, 그러면 반대로 장점도 있잖아 요 아, 장점도 있죠 네. 그래서 어, 30세 만기의 장점은 영유학기 최대 보장을 넣어도 보험료가 당연히 100세 만기보다는 저렴한 편입니다 네. 그래서 특히 계약 전환 제도를 통해서 30세 만기씩 80세든 90세든 100세든 연장하실 수 있다는 게 장점이겠죠 이 계약 전환 제도가 없다면 네. 사실 30세 만기를 추천할 수 없다. 맞습니다. 뭐 이렇게까지 네. 얘기해서 네. 이 30세 만기 태아보험의 핵심은 네. 이 계약 전환 제도가 아닐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음. 네. 그러면 많은 분들이, 네. 많은 전문가님들이나 이제 온라인 유튜버분들이 30세 만기만 가입해도 된다. 네.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럼 이 30세 만기만 가입해도 되니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가정마다 경제 상황 고려한다라고 하면. 네. 어, 보험료가 30세 만기로 적당하다라고 하면 30세 만기의 장점을 극대화 살려서 가져가시는 방법이 최선이다라고 말씀드릴 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예산이 있다라고 하시면 길게 가져가시는 담보를 100세 만기 뭐 혹은 또 80세 만기로 설정을 하셔서 조합으로 가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문가에게 음, 음. 추천해 주시는 거는 이 조합 설계를 가장 추천해 주시는 거예요? 네, 어, 예산이 있다라고 하면 음. 조합 설계를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뭐 예산에 따라 성향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지만 30세 만기를 계약 연장의 장점을 극대화 살리고 35,000원으로 종합보험을 잡는다라고 하시면 100세 만기, 80세 만기를 진단금으로 해서 3만 원구성한다면 종합보험료 6만 원 내실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렇게도 조합 설계가 가능합니다. 인큐베이터 입원일당이 핵심이다 보니까 여기서 인큐베이터 입원일당을 조금 더 챙겨주고자 한다고 라 하면 거기서 좀 플러스가 좀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음...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감안하신다라고 하시면 플러스 만원 정도 왔다 갔다 할것 같습니다. 음... 네. 뭐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님이랑 정확한 상담 받아보시면 네. 어, 그 이유와 설계에 대한 노하우들을 어. 받아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네. 30대 만기와 100세 만기를 잘 조합해서 구성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네. 전문가님께서 추천해 주시는 조합 보험에는 어떤 구성이 될수 있을까요? 영유아 시기에 이제 고위험담보는 30세 만개 상품으로 구성을 하시고 3대 진단금과 수술비, 가족 일배책과 같은 우리의 평생 보장의 기본 베이스가 되는 담보들은 100세 만기로 여기에 2018년 4월 이후에 단독으로 분리된 지금은 이제 4세대 실손이죠. 실손보험을 구성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어, 그러면 은 태양원 가입하는데 세가지의 보험을 가입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어. 네. 네, 단 여기서 이제 효율적 가성비를 따지시는 분들은 수술비와 진단비를 구분에서 이제 가입하시기도 합니다. 그럼 네개 이렇게 가입하는 가죠 네, 많아지면 이제 4개까지가 아... 네 개까지가 되는 거죠. 네 보장 플랜으로 준비를 원하시는 경우 구성이 또 상이하게 좀 달라질 수가 있니다 음. 네. 그러면 조합 소개까지도 고민이 끝나신 분들은 이제 네. 입 기간, 그러니까 낙입 네. 기간은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네. 납입기간 설정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어, 무해지 상품, 그러니까 해지한급금이 없는 상품 같은 경우에는 납기간이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네. 20년 납 이상으로 해서 정해져 있는데 20년 납 30세 만기 같은 경우에는 10년 납 30세 만기도 설정이 가능하고 음. 15년 납 30세 만기 설정도 가능합니다. 음. 그래서 이 납기를 이제 줄이시는 분들은 매달 내는 보험료는 조금 올라갈 수는 있지만 음. 총 납입되는 보험료에 있어서 보험료 절감을 또 톡톡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이렇게 10년 납, 15년 납으로 하시는 분들도 꽤많으시어 보험을 빨리 끝내시고 싶은 분들은 10년 납도 고민을 하시는데 이 10년 납에 대한 부담이 매달리는 보험료가 커지다 보니까 음. 그 사이에는 15년 납도 음. 하시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납기를 줄이면 총납입보험료는 줄어든다 네, 맞습니다 네, 이것도 선택의 한 팁이 될수 있겠네요 아, 그렇죠 네. 그러면, 아무래도, 어, 떤 보험사를 선택해야 되냐. 네. 국내 30개가 넘는 보험사들이 있는데, 네. 어떤 보험사를 선택하는 게 좋을까? 아무래도 이제 영유아기에 이제 집중보장 그리고 뭐 선천질환이라든가, 그 장애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보장이 많이 되는 H사를 추천을 드리고 있고, 많이들 이제 가입을 하시는데, 이번 일단 구성을 같이 좀 해주실 필요가 있는데, 아시겠지만 이제 출생 시 위험에 대한 보장이잖아요. 질병 입원 일당과 질병 중환자실 입원 일당을 좀 신경 써서 가입을 해주시게 되시면 인큐에 대한 그리고 이제 저체중아 그리고 미수화에 대한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다라고 이제 음.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서 이제 길게 가정하는 보장으로 이제 무예지 한국형으로 가성비가 뛰어난 N사 진단금과 수술비를 구성한다면 아주 좋은 구성이 될수 있겠죠. 네. 네. 최근 이 노산 산모도 많아지시고 네. 그 다음에 시험관 아이를 통한 임신 출산이 많아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쌍둥이를 가입하시는 분들 진짜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쌍둥이 보험을 가입하는 요령을 좀알려주시다 태아가 두명 이상인 경우를 다태아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연과 인공, 시험관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다태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2년 이후에는 꾸준히 4%씩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 네. 이유인 즉슨 임산부 나이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수 있고요. 임신률을 높이기 위해서 과배란을 시켜 한 주기에 두개 이상의 난자를 자라게 하다 보니까 일란성 쌍둥이가 좀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 이유로는 이제 정부 지원 정책이죠. 체외 수정 시술비가 지원이 확대가 되다 보니까 다테아 임신은 매년 4%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음, 네. 다테아도 또, 똑같은 다테아가 아니죠. 그렇죠, 맞죠. 네. 네. 이 다테아에 대한 부분을 좀더 세밀하게 해 주시면. 네. 어, 다태아의 경우에는 이제 일란성인지 일란성인지 상당히 이제 초기 궁금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일란성에는 합병증이 이제 훨씬 많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임신 14주 이후 쌍둥이가 일할 경우 사망 확률이 이제 단태아보다 5배 많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일란성은 양막이 2개의 육모막이 하나인 경우를 얘기를 하고 일란성은 이제 2개의 융모막 2개의 양막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일아인 경우에도 이제 사망 확률이 일환성보다는 이제 15%, 일환성은 3%입니다. 보험사가 왜 이렇게 쌍둥이 태아보험에 대한 기준을 엄격하게 하는지 의학적 통계를 보게 되면 임신 14주 이후에 이제 사망할 확률이 단태아보다다섯 5배는 높다고 라 합니다. 그럼 이 쌍둥이, 네. 다태아보험을 가입하는 뭐 꿀팁 이런 게좀 있을까요? 어, 네, 있죠. 10주에 가입할 수 있는 D생명사에 가입을 먼저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주요 특약으로는 첫날부터 120일까지 이제 보장하는 입원일당 3만 원. H사에서 질병 입원일당이 2만 원뿐이 보장이 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해서 가입을 해주신다라고 하시면 입원일당 측면에서 가장 든든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태아보험의 꽃은 어쨌든 입원일당이다라고 네. 전문가님께서 중년으로 항상 말씀을 하시듯이 네. 다태아의 경우에는 이제 10주가 넘어가고 16주 돼가지고 기형아 검사 결과지 뭐 이런 거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양막이 확정이 되면 사실 가입하기가 어려운데 네. 그 전에 기사를 통해서 일당을 먼저 확보해 주는 플랜인 거네요 아 그럼요 네. 네. 어 다른 팁은 12주에 H사 종합보험 무심사로 가입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16주 때는 실성보험을 가입을 하시면 되시는 거고 서류는 쌍둥이 진단서죠 음. 이양막 이융모막 그리고 태아산모 이상소견 없음 음. 까지 첨부를 하시게 되시면 실손보험까지 해서 마무리가 되시는 거고 음. 그래서 주차별로 10주, 종합보험 30세 만기는 12주 마지막으로는 16주에 실손보험을 가입하는 것까지가 마무리입니다. 음. 네. 이게 쌍둥이 태아보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베스트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음. 네. 어, 아이가 음. 건강하게 태어난다고 하면 단태와 같이 보장을 해주시고 음. 어, 보고에 맞는 보험료로 조정을 해주시는 게 중요할 음. 것 같습니다. 음, 태어나고 나면, 건강하게 출산하고 나면 어린이보험을 다시 어, 제대로 보장을 준비하는 게 네. 어, 중요하다는 부분이신 거죠. 맞습니다. 음. 네. 그러면 태아보험을 준비하시려고 하시는 예비엄마아빠들께 당부의 네. 말씀이 있다면? 태아보험을 이제 너무 늦춰서 가입하지 마시고 22주 6일 이내 에 태아특약이 가입 가능한 걸 아셨잖아요 그렇다고 라 하면 산모님, 아이 두분 모두 건강하다고 라 하면 한 번쯤은 점검이 가능합니다 이유인 즉슨 태아특약이 한달한달 한달 일회성으로 납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22주 6일 이내에 점검이 가능하고 수정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22주 6일 이내에 어, 태아범을한번더 점검해보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다. 네. 꼭뭐 그렇지 않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2주 6일 이후에 음. 태아특약이라는게 가입이 가능하니까 음. 정말 잘못되어 있다고 라 하면 음. 그 부분도 보완해서 어린이봉과 같이 가져가실 수 있겠죠. 충분한 상담 후에 불필요한 담보라든가 중복 보장에 대해서는 담당자랑 충분한 소통을 가지고 설계를 하신다라고 하시면 만족스러운 설계 보험료를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음, 어, 좋은 팁이네요. 그래서 22주 6일 내에 태아특약에 가입 안되 계신 분들은 태아특약을 꼭 가입하실 수 있는 팁을 좀 드렸고요.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용한 정보들 가지고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